오늘은 5월 31일 입니다 내일 드디어 두달만에 정상 출근을 합니다 3월 31일부터 재택근무를 했으니까 딱 두달만이네요 제가 이번 달에는 회사 한 두세 번 잠깐 사무실에 나갔다 온거랑 촬영 때문에 카페 간거 이거 딱한번 이외에는 외출을단한 번도 안 했어요 집에만 진짜 처박혀서 거의 은둔생활 정도의 어, 그런 일상을 보냈는데 5월 한달 동안 이렇게 집에서만 거의 치과하다시피 하면서 살면 생활비가 얼마나 들까 문득 궁금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가계부를 정리를 해봤는데 뭐 평소에 돈을 많이 안 쓰긴 한데 워낙 집순이에다가 뭐 취미도 돈안 드는 거 밖에 안 해가지고 그래서 도쿄 그 매출 자재량 떨어지기 전에 6월달 지출을 먼저 보면은 225,296엔이에요 근데 뭐 가끔씩 현금으로 쓰고 가계부 안 적은 것도 있기 때문에 뭐 대략 23만엔 정도 그러면 집 밖으로 안 나갔던 5월달 지출을 한번 볼게요. 35184엔 한국 돈으로는 한 140만원?特に遊びに行ったわけでもないのに14万円ぐらいだと結構使ったんじゃない?って思われる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この支出の中で57%が住宅だから家賃とこの保証会社に月々じゃなくて年間払ってる金額それ合わせて7万7500円。で、 とあと食品が2万6 4 9 3円で2割で次が衣服で1 3パーザラで今月多分3着ぐらい服を買ったんですけど全然外出ないからもう着る機会も全くなくてで水道光熱費が1万7 4 1円で8で趣味はなんだこれ Amazonプライムで月額合わせて1680円 その他の800円は何かわからないけど ここで衣服を除いたら 11万7214円 つまり東京でご飯だけ家で食べて何もしなかったとしても 少なくとも11万12万円ぐらいはかかるっていうことです ここで節約できるのって食品ぐらいしかないからも食品をちょっと減らしたら 減らしたとしても11万円ちょいぐらい やっぱり家賃が一番高いですね東京じゃなくて地方だとこれよりは少し安いとは思うんですけどでもソウルも東京とあんまり変わりないから 한달 지출인 23만엔도 여기서 30%는 그 월세, 그리고 이 달은 뭐 이렇게 많이 먹었지? 식비가 5만 8천엔. 금융용 이거는 서울 갔을 때, 촬영 때문에 서울 갔을 때 경비 든 거고, 미용은 네일아트 받은 거고. 교통비 이것도 서울 간 비행기표니까, 식비, 월세 한국 갔다가 온거 경비 빼면은 내가 순수하게 쓴 돈이 병원비랑 네일아트. 쳐혀서이만해얘 <웃음> 끝인데? <웃음> 돈 진짜 안쓰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그죠? 렇 근데 이렇게 안써도 모이는 뭐 돈이 별로 없어 월세 나가는게 진짜 큰것 같아요 한 달에 7만원은 무조건 아무것도 안한다고 해도 집값으로 나가니까 제가 이제 입어놓은지 2년 2개월이거든요? 그러면은 1820만원이 거의 뭐 공중분해 된거죠 전세였으면 이 돈을 아낄 수 있는데 일본엔 전세가 없기 때문에 매매랑 월세밖에 없어서 1800이면은 소형차 하나는 살수 있지 않나? 소형차가 아니라 경차? 레이 이런 거못 사나? 어, 1260만원 붙었네요 레이 살수 있었네 <웃음> 아무튼 도쿄에서 생활을 하면은 최대한 아끼고 집에서 밥 해먹고 해도 최소 11만엔, 12만엔은 나간다는 거? 당연한 이야기긴 한데 아, 두달 만에 제대로 하는 출근이라서 뭔가 약간 살짝 긴장도 되고, 그래서 가기 싫고 그렇습니다.